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이 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격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달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천원 단위는 전부 다 반올림 처리를 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컴퓨터입니다 아이맥 프로고요 530만원입니다 어, 아직도 할부를 갚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서브 모니터로 쓰고 있는 TV예요 55인치고요 어, 4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UAD라는 회사의 아폴로라는 제품이에요 아폴로 중에서도 쿼드 가격은 258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와87 이라는 모델인데요 이제 그 유명한 U87 이라는 마이크를 복각한 거예요 80만원으로 그 비싼 마이크의 색감을 비슷하게 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어라는 회사의 베타호팔 이라는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헤드폰입니다 소니의 7506입니다 이제 13만원이고요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네요 저 고등학교 때 샀었는데 스피커는 포칼이라는 회사의 쉐이프 50 이라는 모델이에요 5인치라서 50 이고요 다음은 마스터 키보드죠. 컴플리트라는 회사의 mk2 61건 반입니다. 가격은 32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격은 1,142만 원이네요. 촬영 장비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제가 찍고 있으니까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캐논의 6d 마크2라는 바디를 쓰고 있고요. 가격은 122만 원입니다. 그리고 렌즈는요. 2470이라고 하는 어, 렌즈인데요. 122만 원이에요. 100mm 가격은 어, 74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로데 마이크, 카메라에 연결해서 쓰는 마이크고요. 3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삼각대라고 해야 되나요? 고릴라, 12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DSLR을 올려놓는 삼각대인데요. 이게 무려 19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아파처라는 회사의 조명인데요. 이 스탠드랑 이 조명이랑 합쳐서 160만 원이에요. 이 앞에 이 동그란 풍선 같은 거 있죠? 이제 빛을 분산시켜 주는 건데 이 젠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12만 원입니다. 반도어 세트는 또 6만 원에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니 룩스패드 요거는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597만 원이에요. 자, 다음은 룸이에요. 먼저 흡은 패널이 먼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모서리 쪽에 이제 베이스 트랩이 이렇게 모서리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디퓨저도 있고요. 이 제품이랑 설치비까지 다 해서 제 기억에 한 15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일 조명이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아예 방을 둘렀어요. 이것도 이제 설치비까지 해서 15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닥입니다 26만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제가 다 붙였습니다 이제 방에 든 돈은 191만원이 들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음악 만드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저는 프로2를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 프로툴 9을 돈을 주고 사서 썼었는데 지금은 결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월결제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살 수도 있고 뭐 연단위로도 이제 살수 있는데 아예 구매를 했을 경우의 가격은 7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뭐 컴프레서라던가 EQ라던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살수 있어요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합쳐서 174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신스죠 세럼이라고 하는 신스를 구매를 했고요 이제 2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플럭스라는 회사의 아날라이저 그게 이제 18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보컬에 나간 음정을 맞춰주는 모토튠 8 버전을 사서 아직도 쓰고 있고요 36만원 줬어요 자 그리고 어, c o m p l e t 9이라고 해서 이제 패키지로 파는 어, 그런 플러그인 세트가 있는데 저는 컴플리트 l e 9일 대 샀고 73만원이라고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악기거든요 트릴리안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것도 40만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컷이랑 그 다음에 모션5 각각 37만원과 7만원을 주었어요 이제 플러그인이랑 프로그램이랑 합쳐서 이것도 481만원이네요 자 이제 다음번 합쳐보면은 장비 1,142만원 그리고 플러그인이랑 프로그램이 481만원 그리고 이제 룸에 들어간 돈이 191만원 그 다음에 활용 장비에 들어간 돈이 597만원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2411만원이네요 방에 이제 차한대 값이 있네요 자 그래서 가격을 다 알아봤습니다 2411만원이면 은 사실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고 또 다른 장비를 좀 이제 좀 크게 쓰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되게 저렴하다고 하면 되게 저렴하거든요 여튼 저는 2411만 원을 장비를 쓰고 있는데 되게 부족합니다 음... 어 530만 원짜리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느려요 한1 천만 원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되게 아직도 필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어 이렇게 계속 사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찌 됐던 간에 저도 이제 이 컨텐츠 찍는다고 장비를 한번 쫙 한번 얼마인지 한번씩지 알아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